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요즘 상당수 국가들이 바이러스 변이 등에 아직 숙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행 개방을 가속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서서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인 이 듯합니다. 태국 또한 본격적인 국가 개방과 맞물려 저가 항공사들도 서서히 그동안 다쳤던 하늘길을 점점 더 넓혀가고 취향 재개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어느 항공사들이 최근 노선 재개를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저가 항공사는 어디일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TV의 태국과 여행 관련 소식 시작해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한국시청은 정부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SHA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 대해 알코올 음료 제공을 허가했던 것에 이어 11월 16일부터는 보건부의 새로운 건강기준 타이 스톱 코비스 플러스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서도 주류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주류 판매 가능시간은 야간 22시까지입니다. 이 제한 완화는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시점에서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관계 당국이 완화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16일부터는 정부가 정한 코로나 예방 대책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게임방, 인터넷 카페 등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스톱 코비드 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본 영상의 게시글에 삽입한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태국에서도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목요일 쫄라노꾼 대학교의 의학부 교수 끼아씨는 출라코브19 백신 이상 임상시험 결과 높은 면역효과가 나왔으며 3상 임상시험을 준비 중으로 2022년 중반부터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출라코브19 백신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 6월 14일부터 임상시험 지원자를 18세에서 55세 36명 56세에서 75세 36명 이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8세에서 55세 그룹 대상자 3주 간경의 2차 접종 후 확인 결과 높은 면역 효과가 나타났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부작용 또한 1,2일 내에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56세에서 75세의 경우 식약청과 이상 임상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 교수는 현재 줄라코브나이틴 백신은 임상 3상 시험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 2022년 3월경에 노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중반경 실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부터 한국도 본격적인 미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꽉 막혔던 해외여행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데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해외여행 어디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여행 플랫폼 카약과 호텔스 컴바인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의 항공 및 호텔 검색량 데이터를 비교하여 해외여행 재개 트렌드를 11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10월 항공 검색 데이터를 올해 8월 9월과 비교했을 때 검색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싱가포르 검색량은 8월과 9월에 비해 약 7배 이상 증가해 검색량 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한국, 미국, 영국 등 10개 나라와 이미 무격립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여행과 단체 패키지여행 모두 가능합니다. 지난 7월 한국과 가장 먼저 트래블버을 체결한 사이판도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는 3배 9월에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무경리 입국이 가능해진 태국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은 8월과 비교했을 때 검색량이 약 4배 푸켓은 약 2배 상 증가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과 함께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권보다 입국 규제가 완화된 유럽지역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데요 파리와 런던은 8월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카약은 다양한 유럽 도시 중에서도 스페인과 터키의 검색량 상승률에 주목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8월에 비해 검색량이 2.5배 가까이 늘었고 마드리드는 9월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스페인은 입국 전 검역신고서만 작성하면 코로나 검사를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스탄불은 9월과 비교했을 때 검색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터키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입국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표적인 휴양지에 대한 수요도 점차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8월과 비교했을 때 괌, 하와이, 몰디브의 항공편 검색량이 모두 눈에 띄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세 지역 중 10월 호텔 검색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괌이었습니다. 괌호텔 검색량은 8월 대비 무려 402.9% 증가해 1위를 차지하였고 하와이가 284.4% 증가해 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2년 가까이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휴양지에서 여행을 즐기려는 여행객, 신혼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호텔 검색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파리 호텔 검색량은 9월 대비 107.4%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각각 95.4%, 1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강공 대기업 타이 에어아시아는 12월 22일부터 방콕과 몰디브스도 말레를 연결하는 직항편 왕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계열사인 말레이시아 적강공 에어아시아는 푸알라룸푸르발착 방콕이나 푸켓에 노선을 운영중이지만 타이 에어아시아에 의한 국제선 전기편은 지난 4월 이후에는 이번 노선이 처음입니다. 방콕의 돈무앙공항과 말레 노선은 운항은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편이며 사용비행기는 에어보스 320 이코노미 180석입니다. 한편 몰디브는 여행전 PCR 검사에서 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국 정부도 백신 접종을 마친 몰디브에서 온 여행자를 격리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격리 없이 상호왕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콕 에어웨이스는 12월 1일부터 방콕 수완나콘 공항과 캄보디아의 프놈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고발표했습니다 방콕 에어웨이즈의 국제선은 사무이 싱가폴 노선에 이어 두번째이며 방콕 프놈펜 노선 운항은 월, 수, 금, 일요일 주 4편으로 사용기종은 에어버스 A320형입니다. 캄보디아는 태국 정부가 정하는 격리 면제 대상이 63개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공편 이용자도 백신 접종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 없이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저가 공사도 태국행 노선 취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다음달부터 인천 태국 방콕 노선을 다시 운행합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중단한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11월 1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오는 12월 20일부터 수목토 일요일 주 4회 일정으로 인천 방콕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목토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출발해 방콕에 야간 23시 45분에 도착하며 방콕에서는 목금 일월요일 새벽 1시에 출발해 인천에 오전 8시 25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인천 방콕 노선 재운항에 맞춰 탑승일을 기준으로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편도항공권을 총액 운임기준 294,000원부터 판매합니다. 제주항공 모바일업에서 왕복으로 항공권을 예매하면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제외한 항공운임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판매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지이니 올겨울 방콕을 방문하실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V에서 준비한 태국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얼마 동안은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15도를 웃도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였지만 이번 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네요 추운 날씨에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11월 한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TV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